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밤인데요. 오늘 아침에 신문, 그 국제신문 기사에 범천 1-1 재건축 시공사가 현대건설로 이제 선정이 되었다는 기사가 있어서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웃음> 범천 1-1 재건축 4,160억 규모의 시공사 선정으로 이제 현대건설이 되어 있다고 라 되어 있죠. 잠깐 한번 내려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짓는지. 어, 부산 원도심에 어, 최대 규모의 도시 환경 정비사업 시공권이 현대건설에 돌아갔다. 포스코 건설과 반도건설 등 대형사와 중견사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렸는데 분양 시점을 조합이 정할 수 있게 한 골드타임 분양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되어 있죠. 일반 분양 일정을 시공사가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그 분양 시기를 정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사실 2016년 그때 어 도정법 어, 아니요 2016년도에 그 허그에서 보정하는걸한 집도 남김 없이 다 철거해야 분양할 수 있다는 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그게 올 1월 30일자로 허그에서 어, 철거가 100% 되지 않아도 분양을 이제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걸로 그게 바뀌었었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바뀌어 있어도 그 뭔가 정비가다안된 상태에서 시공사가 분양 보증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모든 책임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시공사에서 다 안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든 걸다 끝내 놓고 그거를 분양 그 보증을 받으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어, 근데 요 방금 요 것처럼 시공 그 조합에서 그걸 정해 줄수 있다 하면 어떤 이런 부분에 칼자루를 조합이 지고 조율을할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은 어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어 부산시 29일에 부산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에 열린 부산진구 범천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이 471명 가운데 238표 전체 52.9%의 표를 얻어서 모든 그시공사들을 건설사들을 다 제끼고 현대건설이 되었어요. 전체 총 사업비는 4,160억이고 요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규모는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 1,323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여기 보시면 오피스텔이 188실 전부 합해서 1 5 0 0 11가구에 이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이렇게 들어서는데요 공사기간은 착공하고 나서 47개월을 잡았네요 아마 층이고 층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통상 뭐 3년에서 3년 반 정도 보던데 어, 이건 세울 수가 조금 더 많네요 그리고 어, 조합은 조합은 음. 조합은 시공사 선정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죠. 당연히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조합에 들어가는 어떤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게 이제 시공사로부터 자금이 나오죠. 회사가 딱정해지고 나면 사업에 굉장히 탄력이 붙게 됩니다. 해당 구역에 이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걸림돌이 많았죠. 실제로. 어, 조합 설립 인가는 2005년도에 받았었는데, 어, 그 동안 2008년도, 9년도 이때 금융위기 때 어, 대출이 잘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시공사 워크아웃이 뭐된그 이후에 중앙토건이 관리처분 인가 후에 조합과 시공사 간그 도급 계약 그 조건 협상 불발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16년 동안이나 사업이 지연돼 왔어요. 진짜로 40대 때. 아파트 분양받고 60대 환갑잔치하고 들어간다 하는게 <웃음> 통상지역주택조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진도가 늦은 재개발 구역도 이 지경이 날 판입니다. 그죠근데 이제 시공사가 중흥해서 현대건설로 바뀌면서 이것저것 좀 좋아진게 많이 있다는 거죠. 한번 그걸 또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게 좋아졌는지 어, 이번 입찰에서 현대건설은 부산의 랜드마크 아파트 그런 단지로 범천 1-1 구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호는 힐스테이트 아이코닉. 시공사 선정을 하면서부터 벌써 이렇게 이름을, 브랜드를 제시를 했네요. <웃음> 어, 뭐, 뭐, 장점을 뭘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다른 비정형 곡선 외관. 아이파크나 이런 그 현대에서 짓는 게 보통 보면은, 어 굉장히 좀 외관이 예쁘게 돼 있는 게 많아요. 근데 힐스테이트 아이코닉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어, 이것도 그렇게 비정형 곡선 외관 그리고 조경 디자인을 또 제시를 했네요. 이대로 되기만 한다 하면 그리고 천간 바닥 슬래브 슬래브를 240mm 굉장히 두껍게 한두께입 모양이에요. 이게 어, 개인 프라이버시 확보 전략을 제시를 했고, 요것도 애기들 키우고 하는 집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조합이 일반 분양 시점을 조율하는 골든타임 분양제를 제시한 것이 조합원의 선택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정비업계 관계자는 범천 1-1 구역은 1호선 그리고 1호선 범내골 2호선 국제금융센터 여기 가까운 더블역세권으로 바다라인이 아닌 내륙에서는 입지조건이 더블역세권이니까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이제 보통 정비업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고요 세대가 1511 세대 같으면 단일 그 브랜드 세대로는 굉장히 적당한 세대 규모입니다 이게 그리고 W 역세권에 뭐 청수 49층에 좀더고급화해가 짓고 한다 하니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하죠 어 오늘 이런게 또 국제신문에 이렇게 기사로 나 있어서 한번 제안을 해봐드립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이 자리에요, 이 자리. 범천 1-1. 성서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초품화 수준의 학교죠. 범대권 여기 여기 있고, 어,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여기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이 동천이죠, 동천. 어, 동천도 굉장히 좀 정화를 해서 온천천처럼 어, 인근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산에서 그 입지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구역입니다 그동안은 브랜드가 이제 좀 중원건설인게 좀 굉장히 아쉬웠고 어, 근데 브랜드만 바뀌어도 완전히 인물이 달라지는 그런 이런 정비 그 구역이죠 범천 1-1 구역 한번 어, 앞으로 근데 또사업시인가도좀 나고 어, 감정평가도 정확하게 나오고 어, 그리고 나서 사실은 투자를 하는 게더 안전한 투자이긴 해요 부산시는 용적률이 그동안 어, 이렇게 흔히 그동안 사업시인가가났던 구역들이 봤던그 용적률보다는 최대한 20% 정도 줄어서 사업시인가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뀐 걸 적용을 하게 되면 현재 부산시 그오그던시장 그 하에 도시 그 시민 위원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그런 용적률을 점수를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사업 시 인가가 나고 투자를 하실라 하면 그다음에 감정 평가를 받고 난 후에 적어도 조합은 분양가가 얼마 정도 선으로 정해지는지 조합은 분양가하고 아까처럼 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거 정확하게 좀 나온 후에 사업시행인가 후에 내 감정평가액이 얼만지 정도는 알고 들어가는 게좀 안전하긴 합니다. 이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부산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은 지역의 공통적인 투자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막상 부산에 재개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투자할 타이밍 대비 어떤 사업의 진도 대비 그런,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어,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또 대연 상구역 앞으로 자리를 옮긴 초롱부동산에 오시면 됩니다. 목골역 4번 출구에 내려서 오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범천 1-1구역 매물을 갖고 계신 사임들은 또 초롱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매물 있으시면 접수해 주시면 또 감사히 한번 또 손님 찾아봐드리겠습니다. <웃음> 사심 가득한 브리핑이네요. 그죠? 오늘도 벌써 3월달이 다 저물었습니다. 벚꽃은 정말 주방 창밖으로 내다보는 창문 너머로 봄 구경을 다했고요 출근하는 길에 아파트 그냥 화단에 있는 벚꽃 본거 출근하는 차 안에서 부산시에 가로수에 있는 벚꽃나무 그게 초롱소장 올봄 벚꽃 구경한게 전부 다니다온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힘들어 있을 때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다 참여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이러면서도 집에서 부지런히 손품을 파시고 이렇게 또 정보들을 한번 접해보시고 또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마스크 끼시고 초롱 부동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